아파! 무슨 얘긴데? 나 그게 무슨 말이야? 뭐가? 니가 보낸 메시지! 너 친구들한테 나랑 만난다고 이야기했다네! 그게 무슨 소리냐고! <웃음> 야! 난너 때문에 지금까지 숨겨왔던 뱀이 다 들키게 생겼어! 알아? 미안해 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애들, 그런 애들 아니야. 그런 애들? 순진한 소리 하네. 이 사실이 학교에 다 퍼지기라도 하면 너뭐 살인자인 거야.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? 태영!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? 걱정 마. 다잘될 거야. 다잘 된다니? 그 무슨 말인데? 그사장님이 합의 안 해주면 소녀 나오면 될것 같아. 야, 소녀가? 그 무서운 데 아니야? 그한 가지 마. 다잘될 거라니까. <웃음> 야, 괜찮아? 왜 이래, 인마? <웃음> 야, 야 어. 지현아. 너 어디 아픈 거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야, 지현아. 괜찮 응. 뭐 원래 가끔이래 원래 가끔 그렇다니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뭐 원래 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? 무슨 일인데? 아무것도 아니야 자나 얘기해봐 강민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? 하여튼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? 야 어디가? 자기야!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.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.